네 안녕하세요 퍼펙트 조호입니다어 노션에 드디어 한국어가 추가가 됐습니다 어 노션의 영어로 이렇게 우리가 모든 것을 보고 있었는데 드디어 한국어가 추가가 되면서 저희 한국어로 예, 모든 내뉴, 메뉴들 내용들을 볼 수가 있어요 어전 세계적으로 노션을 한국에서 약간 두 번째로 예, 많이 사용한다고 하네요 네, 그만큼 많이 신경을 쓴 거고요. 8월 10일자로 업데이트가 된다고 했는데 어제 드디어 한국어가 추가가 됐습니다.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한국어로 고치냐면요. 여기 세팅지로 가셔가지고 여기 랭귀지 있죠. 이 부분을 한국어로만 고쳐주시면은 여러분들이 한국어 메뉴로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. 자 그러면 업데이트 라면은 바로 이렇게 바뀌는 것을 볼 수가 있죠. 그래서 빠른 검색 모든 업데이트 설정과 멤버. 조금 어, 영어로 계속 했던 분들이 익숙하지 않을지 모르더라도예 익숙하지 않을 것 같은데 어 그래도 굉장히 기분이 좋죠 한국어로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 이게 영어하고 한국어로만 지금 되어 있다는 소리입니다 어. 자그 다음에 이제 설정과 멤버 쪽으로 들어가셔도 예, 모든 것들이 다 한국어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한국어로 한번 어, 된 김에 페이지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국어 예, 페이지로 만들었 만든 뭐 이런 식으로 하고요 자 우리가 페이지 블록을 추가를 할때 슬러시를 이렇게 누르는데 음, 이 부분도 지금 다 한국어로 바뀐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, 그래서 뭐 텍스트 불러오면 은 텍스트 제대로 불러오는 걸볼 수가 있고요 하지만은 어 조금 아쉬운 거 그래도 1% 정도 아쉬운 것은 뭐냐면은 기존에 사용했던 분들은 이제 뭐 페이지 이렇게 영어로 이렇게 많이 했단 말이죠 불러왔는데 이런 것들이 같이 지원은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메뉴를 저 한국어하고 한국어로 만들었지만은 또 영어로도 이렇게 같이 불러올 수 있도록 한다면은 기존 사용한 분들한테도 좋지 않을까 네 예,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자,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편하게 처음 사용하신 분들은 그래도 굉장히 편하게 이렇게 한국어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은 정말 기쁜 일이죠. 예, 기쁜 일이고요. 그 다음에 노션을 사랑하시는 분들한테도 모두 다 예, 축하다는 그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 꼭 한국어로 예, 바꿔서 한번 사용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.